안녕하세요 감성학수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해 있는 신축전원주택 현장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 현장은 지금 금액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금액대가 4억 5천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내부 면적은 약 50평으로 널찍한 내부 면적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대지는 지금 100평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지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내부 면적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기반시설로는 지금 LPG 벌크 사용하고 있고 오페수는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되어 있고요. 어, 이곳은 전원주택이니만큼 자차 이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대가 저렴하게 잘 나온 집이기 때문에 어, 좀 보시고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